마음에서도 자기가 편하지를 못하고 사고 친다. 말썽 부린다. 할머니께서 얘가 좀 멘탈이 나갔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길러 왔다고 그런데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치 잘못 때문에. 만약에 봐봐, 산좀 봐봐. 네. 술을 먹고, 이렇군 저렇군 안 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너 가. 그러면 지 정신있고 그냥 따라가는겨.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지, 친구 따라 공무송이에 간겨. 이 사람 조금 우울해. 위험할 수 있어. 생활고 때문에 음.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고 어는데또술못 보낼 것 같아요. 대신에, 안녕하세요 워라신당의 워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촬영인데 긴장되세요? 조금 떨려요 떨리긴 한데 <웃음> 씩씩하게 음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할 사주를 하나 가져왔어요 음. 이사왜 이렇게 목음소리 치냐고 그래 마음도 풍이다 몸도 풍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마음에서도 자기가 편하지를 못하고, 그니까 아마 사고 친다, 말썽 부린다.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머리를 다스리지 못해서 잘못 썼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시끄럽다 그래요. 이 사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편한 사주가 아니에요. 마음 잡아야 된다. 근데 제가 지금 볼 때는 할머니께서 얘가 좀 멘탈이 나갔다 그래요. 정신이 없다 그래요. 음 멘탈이 나갔을 거예요, 멘탈이. 자기가 자기를 추스리지 못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될줄 몰랐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우물 구렁텅이에 빠졌다고 생각돼요. 그 네. 본인이 뭔가 자초해서 그 구렁텅이에 빠졌다. 본인도 잘못이고 타인이 군들었을 때 타인도 이렇게 넘어갔다. 자기도 자기 자신한테 너무 놀랐고 좀 멘붕 상태다, 멈춰진 상태다, 멍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어, 그러면 이분 올해는 어때요? 잘 네. 넘어간다는 네. 소리는 안 나와요. 근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조용히 있든지 가만히 있든지 조금 자기를 다스리는 시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이분 성격은 어때요? 까타시러워요. 자기 주관이 강하다 그래요. 본인의 이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분야로 이제 계속 일을 할수 있을까요? 할 수는 있는데 지지부진하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쭉 이렇게 길로 왔다, 커리어를 쌓아 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어, 왜 잃었을까요? 지잘못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봐봐. 산좀 봐봐. 차든 모시든 이리쿵 저리쿵 했다고 치자. 그러면 만약에 얘가 나는 술을 먹고 이리쿵 저리쿵 안 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너 가. 그러면 지 정신 있고 그냥 따라가는 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지. 친구 따라 공통이야 강요. 만약에 어른이고 뭐고 엄마고 뭐고 상의를 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났다 저기 났다 이렇게 해줄 거잖아. 근데 얘가 그걸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자존심이 세다고. 그게 문제란 말이야. 정신세계가 독특해 아주 그냥. 잘 쓰면 똑똑한데 이상하게 썼다고. 그래서 지금 맨몸이 온 상태야. 동자 선생님이시죠? 네. 그럼 이분은 해결 방법이 없네요. 응. 음. 시간을 해야 되고 노력이고. 그다음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의 조언을 받아야 돼. 나도 할머니한테 조언받고 할아버지한테 조언받는데 나도 하는 걸왜안 해? 뭐 자기가 싫은가봐 돈 돌렸어 방황하나봐 나 싫어 어른들 싫어 다 싫어 막 그래 누군지 알려드리고 네. 조금 더 질문을 해볼게요. 네. 김세론 씨라고 음, 아세요? 아저씨, 어떻게 생겼지? 아저씨라는 영화에 나왔기 전당포 앞에 있던 맞아요, 애기. 맞아, 애기. 네, 이렇게 컸어요. 음, 근데 조금 슬프다. 사진 보니까 왜요? 자기가 슬퍼. 그래서 흔들고 있죠. 먼저 누가 다가와서 이렇게 만져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만져줘 그래서 혼자 멘붕이 온 거야 음. 이 사람 조금 우울해. 우울해 위험할 수 있어 이분 사실 자숙하고 있어요 지금 왜 음. 자숙하고 있냐면 5월에 음. 이분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음. 분이 생활고 때문에 음. 카페에서 알바를 한다고 음. 뻥인데 <웃음> 멍이에요응멍이야 음. <웃음> 이거 알지 이거 굳이 말하면 코 길어지는 거 뻥이야 뻥 뻥이고 내가 그랬잖아, 아까 반신반이라고 네네잖아다 네, 네, 네. 말했잖아 음. 자숙이란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음. 근데 그거는 진짜 자숙이냐 음. 가짜 자숙이냐 그러면 앞으로는 미군이 활동을 할수 있을까요? 그럼? 토끼해 말에서 그다음에 촉 사실 음주운전은 끊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또니까요술못 끊을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될것 같지는 않아요. 뭐 사람, 인사사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 안 보여요. 분명히 올해만 잘 넘어가면 내년에는 조금 낫다.